시작 소리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커팅 시작 외쳐주시면 저희가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With, with 시작 start, so to together, 시작. 네, 다 같이 함께 주십시오. 시작. 시작.